오늘은 그 크로키닷컴 지그재그 서비스로 유명한 크로키닷컴의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계신 임강빈님이 어, 발표하실 건데 어, 아테나로 주제를 다뤘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아테나 서비스를 들고 실제 크로키닷컴에서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테나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 그런 많은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민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고 있는거죠? 저는 크로키 닷컴에서 UX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임광빈입니다 앞서 지그재그 서비스를 한다고 알려주셔서 저, 예. 거기서 UX팀에서 UX AD 테스트를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 제 소개 좀 드리면은 난 어떤 사람일까 인데요 저 이제 뭐, 한줄 요약하면 호기심 많고 이것저것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공은 통계학을 전공했고요 을 이제 그뭐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타트업만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OPGG라는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 그게 아닌데요? 네. 어, 롤, 네, 롤, 게임 데이터 분석 한 3년 했고요. o p g g 있다가, 이제, LCK라는, LCK라는 이제, 롤 프로리그가 있는데, 어, 네. 거기에 이제, 프로팀 중 하나의 데이터 분석으로 갔다가, 이제, 어... 지금은 그, 지그재그의 세금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막그 스타트업 4년째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AWS 막, ECS도 해봤고, 뭐, 여러, 이러, 서버도 띄워봤고, 이런저거 해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분석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웃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뭐, 데이터 분석까지만,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코드 치고,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걸 하면,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음. 그 코딩 하는 거를 알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요새는 저희 회사가 스파크를 쓰고 있는데, EMR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업무는 파이스파크로 치지만 한번 스칼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현재는 그러고 있고요.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웃음> 좀 말이 거창한데 데이터 기반의 UX 개선을 통해서 제그제그 앱 사용자에게 최고의 사용 경험을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용 경험. 야, 야. 그게, 그게 수환장 안 하시고 싶은데. 아, <웃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습니다 네, 어유 오, 제 여기서 UX냐, 뭐, UX란 무엇인가요? 솔직히 이, 이, 이, 모임 정도 오시는 거면 UX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을 하자면, 사용자가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을 직관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경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그재그 앱에 검색을 했는데, 뭐딴 데에 비해서 느리다 그럼 유저 경험이 나쁜 거라고 볼수 있고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굉장히 좋은 옷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경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앱에서 발생하는 많은 경험들을 UX라고 하고요 UX를 개선한다는 건또 무엇이냐 앱에서 UI 개선 혹은 사용성 개선을 통해서 유저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UX 계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무엇이냐. 아마존 아테나를 활용을 해서 AB 테스트 유저와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발표해보려고 해요. 사실 메인은 메인은 아테나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막 에어플로우도 나오고 EMR도 나오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분석을 아마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 그 아테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뽑아봤고요. 간단하게 저희 팀이 어떻게 그 기능, 보통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능 개발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광 검색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유, 일정 UI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요. 그 유저 아이디어이 그러니까 유저 인터뷰나 아니면 그 선제적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찾고요. 그다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팀 내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번 차수에는 그이 개선이 나간다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킥오프 하고 아이데이션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뭘 개선할 것이냐. 그럼 이거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정하고요. 그랬을 때, 그 개선 방향이 이 아이데이션에서 정해지면, 그 개선 방향에 맞춰서, 그 앱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거냐. ABC, AB 테스트, ABC 테스트, 혹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앱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개발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남겨야 된단 말이죠. 이 타이밍에 그래서 로그를 설계를 해서 앱 개발자분에게 로그를 전달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서버 배포도 됐고, 클라이언트 배포도 됐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AB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B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검색 개선이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A, 그, 대조군에 비해서 테스트군이 검색 수가 더 높아. 이러면 은 이제 이런 성과를 분석을 해서 프로덕트에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한 바퀴는 2주, 길,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로 빨리 빠르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트는 이게 데이터 연구자에서 만들었던 건데 사실 여기도 다 a b 테스트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을 하면 이제 앱이나 뭐 웹페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화면 UI 혹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 어떤 UI가 더, 사... 어떤 UI, 어떤 기능이 사용자한테 더 유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저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 유저 전체를 두 개로 하는가요? 아니면 그 중에, 전체 유저 중에 일부를 포커싱해서 그걸 두 개로 나누는가요? 그게, 그, 그거마다 다르는데요. 일단은 유저분을 설계하기 전에 이 테스트로 인해서 어, 유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먼저 분석을 해요. 애초에 별로. 에 따라서 모수가 다르군요.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AWS 아테나가 무엇이냐? 아테나 이거는 그냥 아테나 저희 페이지들더 네, 그래. 소개해 주겠어요? 시아 아테나요? 네. 어 여기 잘 써내니까. 그래서 s s 네. 대원 쌤은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걸 한참 시면실것 같아요. 아요네 제가. <웃음> 뭐깊게까지 설명을 못할것 같고요 <웃음>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저희 아마존 아테나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 나오는 문구입니다 <웃음> 그래서 아마존, 아테나, 그 아마존 아테나는 아마존 아테나 표준 s q l 을 사용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 이름이 되게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 네개로 쪼개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띄운다거나 이런 건 없고 쿼리를 날릴 때마다 그 쿼리의 결과를 벡터 중 일명 요즘 대세죠 거의 서버리스, 빅쿼리도 이런 방식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그래서 아마존한테 완전 그 직접적인 리소스 를 관리할 필요 없는 게또 장점이고 또 이제 쿼리당 지불 비용이죠 항상 이게 그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데이터 스킨 기준으로 1 t b 당 5달러 5달러입니다 이1달러에 지금 1,100원인가요? 5,500원이에요. 1 테라 분석하는데. 대산중이하서 <웃음> 아, 조심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 그, 아테나에서 사용하는 SQL은 이제 프레스토 SQL인데, 네, 일반적인 SQL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쓸수 있다. 그리또 빠른 속도 얘네가 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 인스턴스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찾아, 못 찾아봤고요 약간 어떤 쿼리를 날린다고 했을 때 이걸 병렬 방식으로 쪼개서 빠르게 실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중간에 끼어들까요 네. 질문이 있으세요 앞서, 앞전 장표의 질문에 가까운데 네. A, B 테스트할 때 소스가 다를 텐데 템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MB에서 로드 밸런싱에서 언느로 군사시킬지 뭐 이거가 있을 텐데 네, 아, 뒤에 내용이 뒤 내용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고니다 <웃음> 네. 네. 아, 만더 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그 <웃음> <웃음> 예, 너무 멋스카시던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웃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아마존 나테나는 이제 별도의 설치 없이 뭐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냥 웹에서 어. 이런 식으로 쿼리를 칠수 있어요. 위에 위에 빨간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를 치는 부분이고 아래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버튼으로 csv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쿼리 자체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무겁지 않게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s3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s3를 글루라는 크롤러가 읽어서 스키마를 긁어 오는 거거든요 그, 그래서 그걸 테이블화, 시켜, 테이블화 시켜주는 테이블화 시켜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쓰고 있냐 저는 이제 파케이형식으로 이거 스파크 쓸때파케이형식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파케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그, 그 데이터들을 글루로 읽어서 아테나로 이제 뿌려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타스는 글루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잘, 아, 개별, 네? 개별, 개별. 개별. 크롤러 쓰는 크롤러 비용이 나가고, 네. 나는 조회비용 조회를 하시면 조회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음. 글루를 쓰면 글루 비용이 나가는 것 같죠. 아, 네. 네. 글로이 어떤 기능 글로드 기능 많으니까요이 서비스 네, 네, 네. 시면 이 t l 네, 네. 아 제가 방금 네. 약간 오해했던 거는 아테나를 쓰기 위해서 이 테이블로 하는 게글로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요 네. 아테나가 요즘 글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카탈로그까지 다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아, 데이터 아.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아테나를 조회하면은 아, 일단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자체가 비율 매우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데이터 카탈로그 비용도 존재는 합니다. 너만 순수한 제품 존재하고 그 데이터 카탈로그 채우기 위한 뭐 크롤러 등을 더 사용하시면 크롤러 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죠. AB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기능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능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걸 데이터 분석과 관점에서 해줘야 되는지 를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것 시작하고 그 시작하고 나서 해야 될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이제 성과 지표 설계인데요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웃음>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설정하면 막그 이거 때문이 아니냐 저것 때문이 아니냐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들어와서 뾰족하게 뭔가 그 성과 지표를 설계하지 않으면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웃음> 네. 그 다음 이제 테스트분 설정인데, 아까 질문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게 그러면 전체에서 반을 나누나요? 아니면 뭐 영향을 안 받게 몇 퍼센트만 떼서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기능별로 선제적으로 먼저 해당 테스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상했을 때, 그, 뭐, 전체 반반으로 갔을 때, 몇천 명의 유저가 볼 거고, 몇만 명의 유저가 볼 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적당한 수준의 숫자를 정해서 그 유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마다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또두 가지 UI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UI가 있을 거고, B UI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로그도 설정을 해서 그 성과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이게 데이터가 항상 이제 AB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모든 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매출이 빠진다고 한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이드 이펙트 관련된 지표나 아니면은 성과 지표? 성과 지표를 미리 모니터링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테스트가 나간 후에 모니터링 할수 있게 세팅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통 테스트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그 3주간 사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거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지그재그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분, 그리고 뭐, 백엔드 개발자분, 뭐, 프론트 엔드 개발자분 할거 없이, 저희 이제, 데이, AB 테스트 플랫폼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주셨어요. 그 백오피스에다가.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분기 처리할 거냐, 이거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있었는데, 질문 한번 읽어보면, AB 테스트 할때 소스가 서로 다를 텐데, 서버의 배포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로드밸런스에서 어느 쪽으로 분산시키지 말지, 맡기고 장비 하나씩에 각각 다른 소스를 배포해서 하시는 건지 약간 여쭤보셨는데 그냥 뭐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이제 앱을 켤때 메타 데이터를 호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 데이터에 얘가 A 아니냐 B 아니냐를 마킹을 해서 뿌려줘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얘는 테스트 A, 아니, A 아니야, 얘, 그 얘는 테스트 B 아니야 이렇게 해당하는 유저 메타 정보를 API 형식으로 내려주고요 앱에서는 그 API 그 내, 내려온 피처를 읽어서 이 아, UI를 뿌려줄지, 저 UI를 뿌려줄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기존의 A, B 테스트는 이제 서버에서 내려두다 보니까 사내 백엔드 개발자분한테 계속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뭐 조건 및 규모로 산출할 때 상품 검색 이런 거는 제가 설계를 하겠죠. 상품 검색 몇회 이상 뭐 신규 기존유저 기준 나눠야 되고 뭐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이러니 그냥 전체 433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 이걸 어떻게 분기 처리할 거냐. 이 분기 처리에 대한 규칙을 제가 정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유저 아이디, 짝수, 홀수 나눠주세요. 뭐 2의 배수, 3의 배수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맨 앞에 해시값이 1인 애들만 테스트로 뿌려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서버에다가 하드코딩해서 배포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 테스트를 내리고 싶으면 서버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데 회사를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엔드 서버를 계속 긴급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독립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D, D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 플랫폼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거는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제 완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질문 한 번만 네. 보고 갈까요? 네. 네. 아까 데이터셋을 파케이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테나 같은 경우 5월 c 에더친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파케이를 선택, 선호하신 다른 이 일이 있으신가요? 어, 딱히 그런 이유는 없고요. <웃음> 네. 아, 뭐, 뭐, 뭐. 그냥. 네. 스파크 쓰다 보니까, 그, 저희가 EMR에, EMR에서 스파크를 쓰다 보니까, 스파크가 파케이랑 약간 친한 형식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파케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딱히, 막, 그, 아테나에 맞춰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좀큰 데이터는 분산처리를 결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파크를 쓰다 보니까 파케이를 쓰게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알 그,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AB 유저를 다 삼성해서 내리는 게 나의 나의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일단은 그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진입을 했을 때그 진입할 때그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찍힐 거잖아요. 그 디바이스 네. 아이디가 랜덤하게 랜덤인 경우에는 랜덤하게 분배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미리 규칙을 설정을 해서 그 유저를 선정해서 내리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이번에 만든 AB 테스트 플랫폼인데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거가 있긴 한데 원래 서버 앞에다가 <웃음> 크게, <위하수도> <웃음> <없다는> <웃음> 네. 크게 달라진 게 있죠. 이게 저희 엔지니어분 뭐 다들 개발자분들께서 다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AB 테스트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버 앞단에 AB 테스트 서버가 없었는데 AB 테스트 서버가 따로 존재하고요. 를이 AB 테스트는 유저 아이디랑 그 해당 피처, 그러니까 그룹을 매핑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그 저희가 앱을 실행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야, 메타 데이터 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서버가 아, 잠깐 기다려봐. AB 테스트 서버에서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 서버에 유저 정보를 요청을 하고 AB 테스트 서버는 얘 그룹 A야! 하고 그서버에다 내려주면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에다가 아얘 A야! 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받고 그리고는 유저 입장에서는 테스트 A안을 받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결국, 결국에는 이 AB 테스트 유저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 이 서버는 그러면 네. 약간 프론트엔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제가 마치 짜무치는 것처럼 서버는 제가 미리 장표를 공유를 해드렸어야 되나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아빠는 서버 어... 조건대가 반영하는 게 부담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네. 반영하려면 결국 어드민 같은 데가 나와 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짜잔 <웃음> 네. 네. 이게 AB 테스트 플랫폼이라고 저희 백오피스에 구현이 되어있고요 지금 제가 하얗게 다 지워놨는데 수많은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백오피스의 AB 테스트 관리 툴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의 애널리스트들이 AB 테스트를 직접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특정 유저를 랜덤 분기 처리하는 거 그냥 완전 랜덤하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얘를 A군으로 쏘고 들어왔을 때 얘를 B군으로 쏘고 어? 그러면 어디 한쪽에 뭐 스큐되는 현상이 생길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은 없게 균등하게 랜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뭐 저희 찜을 다섯 개한 이상 유저를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찜 다섯 개 이상한 유저를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아테나에 그 S3, S3 내려놓으면 그 아테나 테이블을 이 플랫폼에 읽어서 테스트를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저희도 이제 QA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폰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그 사용, 저 위에 보면 사용자 조회미 수정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그룹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럼 그룹을 바꾸면 바뀐 UID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약간 그, 따로 하드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규칙에 맞게 UID가 나올 때까지 설치, 삭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자유롭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좀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그 테스트를 종료하려고 하면 그 백엔드 개발자분들한테 그 배포 요청을 드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기서 이제 AB 테스트를 종료를 하면 해당 유저 아이디와 피처가 사라지게 돼요. 사라, 사라지고 종료하게 되면 그 성과가 있는 그룹으로 머지가 되고 삭제를 하면 이 해당 피처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결국에는 제가 독립적으로 그 개발자분들한테 요청하지 않고 AB 테스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컨트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인테스트 플랫폼 할때 이제 신규 등록 그 테스트를 등록하는 걸 가져왔는데요. 첫째 이제 특정 유저의 테이블을 직접 인서트 하는 거랑 이걸 랜덤으로 분기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신규 기존 유저 분기 처리도 해주고 약간 이런 세 가지의 그 테스트 등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특정 유저 테이블을 어떻게 인서트 하는지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 m l 환경에서 유저 테이블 등록하기인데 분석용 e m l 클러스터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안에띄어놨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그리그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주피터 안에서 스파크를 활용을 해서 그그 그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서 사이 에이즈 테이블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러면 은 여기 안에서 특정 조건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그 테이블이 S3에 들어가고 S3에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아테나가 읽어요. 이 Save a d 테이블을 활용을 해주면 그래서 아테나에서 이 들어간 테이블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이 EMR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밀어 넣었을 때 밀어넣고 밀어넣고 나서 이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에다가 그 해당 DB랑 테이블 이름을 넣으면 그, 그 테스트가 등록이 되고요. 그 테스트가 등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아테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UI들을 가지고 어떤 테스트 네임을 가진 애들 중에서 해당 테스트 네임에서 테스트 어떤 그룹을 가지느냐. 또 이것도 또그 일별로 스냅샷을 뜨고 있어서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어떤 어떤 유저가 어떤 테스트에 서 이런 것들도 다 아테나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AB 테스트 성과관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EMR을 통해서 테이블을 밀고 나면 그 테이블을 민걸 가지고 아테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테나, 이 그룹별로 UID가 찍혔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걸로 조인을 하면 다알수 있겠죠 약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지표를 애매하게 잡거나 이상하게 잡으면 테스트를 한번더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굉장한 리소스 낭비, 시간 낭비, 정신 낭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A/B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성과 지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유저 인터뷰를 했더니 아 검색 별로야, 검색 진짜 나쁜 것 같아. 약간 이런 피드백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 유저의 검색을 그러면 잘할 수 있게 검색 을 늘려야겠다. 그럼 이제 유아 그 유저 아이디어를 했더니 아,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건 예시의 경우가 실제로는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아, 검색창 위치가 이상해 검색창 위치를 좀 바꾸면 바꿔야될것 같아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그러면 이아 그러면은 우리 검색창에서 검색창 상단 배치, 중단 배치, 하단 배치 해보자 이런 식으로 UI 개선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검색창 위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봐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그 같이 하시는 기획자 분들이나 아니면 그팀 내에서 명확하게 성과 지표를 정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검색이니까 검색량이 늘었는지 봐야겠죠 이 검색량이 검색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이 해당 검색이 검색창을 바꿨을 때그 불편함이 해소돼서 이 검색을 한 친구들이 다시 재방문을 했는지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건 예시고요 그래서 아까 뒤에 얘기했지만 테스트를 나가고 나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야 되냐. 그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어,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해서1배치를한 배치, 것을 그 데이터 마트에 적재한 다음에 리데시아 아테나를 이용해서 시각화비 분석을 한다. 이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키네시스를 활용을 해서 S3에다가 유저 로고를 실시간으로 쌓고 또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스냅도 뜨거든요. 그 그래서 이런 유저 로그를 가져다가 이제 저희 EMR 위에 스파크를 띄웁니다. 그 EMR 위에 스파크를 띄워서 이제 그 파이 스파크 스크립트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간단한 마트. 그래서 해당하는 이이 이 앞단에서 도는 배치는 앞단에서 이렇게 도는 배치는 에어플로라는 이제 툴로 관리가 되고요. 응. 저희 에어플로는 이제 DA용 에어플로가 따로 있고 데이터 분석용 에어플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좋죠. 어, 꽤 추천 많이 하네요. 분석적으로 되게 괜찮은 회사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에어플로도 네. 굳이 각 회사 젠킨스만이면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팀마다 네. 에어플로 만들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저희,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용 에어플로가 따로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용 에어플로가 따로 있어요. 어, 그럼 중요한 질문이 나네요. 글루 대신 에어플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글로가 음... 비슷하아 네. 맞아요. 사실 에어플로랑 대비되는 스텝 펑션 얘기까지. 네. 아, 네. 글로랑 에어플로는 좀 결이 네. 다른 것 같긴 해서. <웃음> 에어플로를 쓰는 이유는. 편해서입니다. <웃음> 실패했을 때도 실패한 이유를 찾기도 편하고, 그, 만약에 잡이 실패하더라도, 뭐, 클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치를 돌릴 수 있고,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툴이라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마트에 저장이 돼 있는 거는, 이제, 아테나와 리데시를 통해서, 리데시는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됐을 때,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단하게 보면 이제 저희 DA용 에어플로우에 돌고 있는 잡들인데요 네 여기 잘렸죠 엄청 많아요 저희 <웃음> 네 짤릴 정도로 엄청 많고요 네 정말 그 KPI 뭐 각각 AB 테스트 나가, 나가 있는 AB 테스트의 성과 지표 수치그 그,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10시에서 11시쯤 되면은 하루 배치가 딱 돌고 네. <웃음> 여, 10시에서 11시 정도그 하루에 배치가 다 돌고 이제 분석가들은 앉아서 가둔 걸 가지고 따로 쿼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이 끝난 걸 가지고 더 깊숙히 드리 다운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아, 그 한솔님께서 어, 저희는 ETL 작업을 글루로 관리하고 있어서 요쭤보려고는데요 아... 사실 글루의 그 글루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ETL 작업을 글루로 하고 계시고 그 사실. 그 글루 콘솔에서 그, 그 잡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 지금 소선님께서 네. 채팅을 써주고 계시지만, 네. 예, 에어플로우라든가. 일단은, 일단은 AWS에서도 스탭폼션을 통해서 그냥 <웃음> 저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으신데요? <웃음> A, AWS 대치도 배치, AWS 있어요. 네, <웃음> 네. 네. 서울 이전에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웃음> 네. 그럼 워크플로우 관리가 뭔가 도구가 있어요? 편하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뭐 관리 관련은 없지만 <웃음> 앞광고가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 <웃음> AWS <웃음>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능을> 갑자기 흩들어와요. <웃음> 예어 한번 좋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세요. 갑자기 네. 네. 들어오는걸 가지고. 그리고 이 에어플로우도 A, AWS 위에 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 오프 <웃음> 관리가 좀잘 잘 되는,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아니하시되든게 <웃음> 네, 네. 네. 네. 제가 라단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야 되는 데 네. 제가 이것만 가져와 버렸네요. <웃음> 뒤게이게 진짜 관리할 수있는그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각각그 잠마다 실행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약간 잡을 순서대로 연결함에 있어서 아까 스텝 펑미션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진짜 편리하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큰, 진짜 큰 작점입니다. 다음 이제 리데시인데요. 리데시에 뭐 여러 가지 그걸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테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테나를 붙여서 컬리 아테나를 연결해서 퀄리를 생성을 해서 바로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하얀 아, 그래프 좋아하진 않이 뭔데 이렇게 아 이게 배포 초기라서 <웃음> 네. <웃음> 아, 네 너무 좋은걸로 좋은, 다음에 좋은거 나오니까요 <웃음> 네. 네. 지금 아테나 인터뷰는 어떻게 되나요? 에드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음. 그 리데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 이거 그냥 그 1일 한 번씩 도는 걸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1배치로 그에어플로 끝나는 시간 그 다음 타임에 리프레쉬 되게 설정해놨어요. 비용은 부담 안되시죠 1배치 정도. 그렇죠. 저렴. 네. 네. 아테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테나 메이드 시프트도 있지만 아, 우이드시프트이로 시프트도. 이드데이터생성트1배이로시다는 거고 이드 시프트도. 메이드 트도메이도이제쿼리트어쨌이비용이드시이될 텐데 트이시내트이제시프트이시기능이 음. 그 있어요. 트도 메이드 시프트도. 메이시프이터시기 때문에 이 빠르게 쓸수 있습니다. 알아서 어. 리벤치가 있을 겁니다. <웃음> 좋은 <웃음> 좋은 좋은 거였어요. 사실 캐싱되는 게 커서 하루에 한 번씩만 돌리는 게. 네, 네,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네. 힘들거 어려워요. 제가 이거 부분은 빼먹었었네요. <웃음> 다음 이제 쿼리를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이거를 한대한대 한대 약간 모듈 형식 그 차트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되게 G I 처럼 드래그 다운하면은 가져다 쓸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어, 이거 되게 좋죠 <웃음> 가려놨지만 네, 빨간색 대조군이고요 네. <웃음>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어,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고 있냐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리데시로 보는 거죠 이 뒷단에는 아테나로 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가 끝났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뭐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뭐 숫자만 나오니까 문제 없겠죠 <웃음> 네, 그래서 이 지그재그 데이터 언더바데이터 u 서뭐 이거는 저, 저, 저만 쓰고 있는 마트고요 <웃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그 아테나에다가 아테나 콘솔에다가 그 쿼리를 쳐서 데이터를 뽑게, 되, 뽑게 돼요 그럼 음, 이렇게 데이터를 그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모르면 3 7개란는게 보이네요 <웃음> <웃음>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왜안넘어가지 아, 뒤로 가야 돼. 아, 네. 지금 더 많아졌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큰 장점은, 결국 그, 기획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팀원들 분, 팀원들한테 해당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는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각화돼 있죠. 그래서 일단 봐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군이 짱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거죠. 그니까 제가 따로 뭐 R을 이용해서 g 지플러스에 딴다거나 이렇게 아니면뭐 파이썬에서는 뭐그 여러 가지 시각화 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여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라는 을 인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에정를내면 아, 뭔 소리야? 이게 최고야? 이런 게없다니까 아, 저희 회사도좀 없어요. 데이터가 아... 이렇다고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또 <웃음> 하기 위해... 네, 네. 저희 짱이다, 얘기 들려 네, 저희 네. 데이터가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보셨던 콘서트인데 티테스트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집단을 테스트했을 때 이제 그냥 두배 높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막열개 있다가 스무 개된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두 집단이 진짜 평균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T 테스트 하든지 아노바를 하든 하든지 이런 것들도 어. 하고 있어요 밥이 아, 왔습니다 <웃음> 네. 아, 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티... 해당 이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통계적으로 아니면 은 평균이 크다 안 크다 이런 것들 을 결론이 나면요 이제 음.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해당 분석 결과가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면 이제 프로덕트에 쓰는 거고 실패해도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를 해볼 때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성공했다. 아 이건 언제 배포할 거예요. 이제 배포 일정을 잡게 되는 거고요. 네. 실패했다. 만약에 검색창. 아, 검색창 위치는 하등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다음에 검색 개선할 때는 위치가, 위치는 이제 얘기하지 말자. 네. 아니면은 위치를 상중하로 나눴는데 뭐그 사이로 한번 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결과 관리. 이제 결과 관리는 이제 그 데이터 시트나 분석 결과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려 6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걸세 보니까 한 32개 되더라고요. AB 테스트만 32개? <웃음> 네, AB 테스트만 32개 되나갔어요 6월, 혼자서. 6월부터. 혼자서 6월부터. 네. 플랫폼이 없었으면 아, 주당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어 동시에 그러니까 네. 지그재그가 좀 견무다라는 테스트 알았는데. 캠페인은 유저분은 전체대상이 아니라 이제 한정되어서 샘플링해서 사잖아요 서로 간섭이 아니더라는 테스트의 경우에는 테스트하계를 동시에 할수 있게 단멸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음. 그런 관리들이 이제 뒷단에뭐 아테나 테이블 이용해서 다 분리돼서 관리가 되니까 네. 가는, 와, 굉장히 그래서... 이를 것 같은데 네. 돌아가는 건 단멸로 들어가시면 <웃음> <웃음> 그걸할수있도고 그 반영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 이런 거를 다 분석가분들이 응. 다 설계해서 네. 일일이 기적을 네. 나눠서 서버쪽에막 응. 엑셀 응. 파일에 CS 파일로 전달해서 등록해서 이런 캠페인들은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거쳐서 했었는데 응. 이런 부분들은 다한 사람 손으로 EMR, 에어만저 응. 혼자서 네. 네 이래서 모니터링을 해놔야 돼요 어? 그거 뭐였지? 이럴 수 <웃음> 있거든요 네. <식으로. 웃음> 어? 그거 뭐였지? 그거 어떻게 보지? 근데 음. 이제 리데시에다가 대시보드화 해놓으면 그럴 일이 없죠 어. 아, 그거 어떻게 됐지? 라고 하면 이제 거기, 아, 거기 있어요. 라고 딱 보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과 지표들이 그래프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이제 분석결과잖아요. 이게 분석결과가 하나하나 이제 노션페이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레포트를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 주제 쪽에서 그 다음 개선과제이 주제 쪽에 비슷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비슷한 거를 여기서 또 찾아가지고 그 참고를 하는 거죠. 기존 분석에 기존 분석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는데 얘를 한번더 하는 게 우리가 힘 빼는 게 아니냐? 약간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해한번더 해볼 만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이런 그 논쟁이 붙었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그 횡설수설했는데.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아, <웃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준비하는 <웃음> 이런데.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도중에서 그 제가 중간에 유저 관리나 성과 분석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에서 아테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들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질문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AB 테스트 뭐 개념들은 다들 누구나 뭐 대분상도 부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런 걸할수 있다는 건 알지만 네. 사실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인력을 할당을 해서 그것만 집중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지그재그에서는 데이터 테스트에 관련된 엔지니어분이 몇 명이 계시고 그중에 한 분이 오인을하셔서이 이거 하시는거예요 AB 음... 테스트 전담 네. 인력은 없고요. 네. 실제로... 아 사실 다른 업무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걸 가능케 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나, 뭐, 여러 가지 테스팅 하는 것들 이제, 프로세스화 해서, 각각의 뭐, AWS 서비스나,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좀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 테스트 전담 인력은 없고요 각자, 네. 각자 자기 리소스를 조금씩 해서, 원격처럼 모으고 있는. <웃음> 아, 가시건들아 힘을 모아줘, 약간 이런. 팀인이은몇명정들이시나요 팀 어, 저희 UX팀은 열, 다섯, 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개발자분이랑, 뭐, 기획자분이랑 직접 네, 나눠져 있고. 네. 그 중에서도, 그런, UX 테스트, 테스트만 하시는 것은, 이제 네, 예, 많이... 최근에 한번 오셨는데, 그전엔 저 혼자, 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막, 편하게 질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슬랙에서, 네. 그, 아, 슬랙으로도 좀... 그, AWS 아테나에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작성할 때, 스키마가, 스키마가 소스, 그러니까 스키마가 한글일 때 읽을 수 있냐? 이 질문이었던 걸로 이해를, 이해를 하는데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웃음> 실제로 해봤고요. <웃음>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 컬럼 네임도 이렇게 한글로 할수 있어요. 쌍따옴표 붙여주면. 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웃음> 네, 키키키키키키 하는데 키키키키키키 해도 네 여기 보면 잘 나오죠. 네, 한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웃음> A-B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플랫폼을 만드신 이유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A-B 테스트를 해도 좋은데 제가 이걸 안 써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커스텀 했을 때큰 장점은 그 저희에도 그... 어뭐 사실 그냥 아테나에서 바로 볼수 있다 뭐 파이어베이스도 연결하면 볼 수는 있을 텐데 직접 만드는 <웃음> 이유는 이제 뭐 보통, 뭐, 파이어베이스든, 뭐, 리셋시든 여러 가지 툴들을 데이터, 화실때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툴의 제약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상이 들어올 때, 이제, 보통,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B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되게 디테일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툴들이 받아낼 수 없는 요구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테스트 군을 설정할 때도, 아까 광빈님 방패에도 나왔지만, 한 네다섯 가지 종류되는 유저군 세팅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뭐 전체 랜덤으로 군 균등하게 한다든가 특정 유저군을 세팅, 지정지어서, 거기에 이제 또뭐 비율대로 나눈다든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커스텀에서 이제 직접 빌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제너럴 서비스는 그런, 좀 디테일이 음, 약한 음, 부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음. 네, 또 다음 질문도 네. 있요 데이터 질문은 아닌데, 네이티브 앱이면 UI가 두 개면 앱을 두개 배포하는 건지, 아, 음. 두개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개의 틀을 만들어 놓죠. 약간 틀이라고 표현하면 맞나? 컴포넌트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음. 안에 그 유저 메타데이터있잖아요 음. A랑 피처를 A로 읽을 수 있고, B를 읽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그 컴포넌트를 A면은 A를 보여주고, 음. B면은 B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가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네, 뭐... 두 개가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선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AB 테스트 정보가 유저마다 그냥 메타 정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바라보고 뭐 서버나 클라인트 응. 쪽에서 어떤 UI를 응. 구성할 때는 이제 미리 설계를 해두는 거죠 아테나에서 보여지는 메타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시나요? 예를 들면 A 사용자는 123테이블만 조회를 가능하고 응. 비 사용자는 456 테이블만 조회 가능 이거는 그냥 상관없이 다 보게, 일단은 분석가, 분석가는 그 분석 DB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다볼수 있게. 네.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AB 테스트 아테나 테이블에 DB랑 테이블들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백오피스의 메뉴상으로 이제 뭐 캠페인 생성이나 유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제 백오피스에 구성해 둔 대로 결론은 이제 심플하게 DB란에 그거대로 유저를 구분해서 아테나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게 다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거대로 A, B 테스트를 하고 성과 분석할 때는 그 만들어진 A, B 테스트 유저분 테이블을 조회해서 해당하는 유저의 성과를 별도로 집계한다. 이게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전부고 뭐 그거를 이제 좀 자동화하고 아, 성과 처리를, 뭐 에어플로우샵을 아, 이용하고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 데 예를 들면 IMA, IAM에서 m 네. 이런 게 가능한 네. 거야테나의 권한을 예뭐 테이블마다 뭐 여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서비스를 다할같아요그 접근 권한 접근 권한에 대한 스노는 막이런 그... 디테일하게 아. 테이블별로 네. 테이블별로 막 쪼개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오기까지 <웃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아. 이게 전한잔하자 <웃음> 어, <좀> <웃음> <웃음> 일단은 지그재그 쪽에서는 데이터 예전에 이제 유사 사례 같은 것, 관련 사례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인프라를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해왔고 그 위에서 이제 분석 작업이나 모델링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AB 테스트 플랫폼 만드는 거는 총인 얼마나 걸렸죠? 이게 막 제가 테스트까지 막 해보고 실제로 그 하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기존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조금씩 작업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입사하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셔서 두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테이블 접근 권한 같은 경우는 저도 D분들이 이제 가이드해 주신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IM으로 아테나 테이블 접근 권한은 할수 없지만 S3 조회 권한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보이는데 실제 조회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게는 가능하, 가능하더라고요. 음, 네,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엄청 오래 걸렸을 거고요. 에어플로우도 그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분석용 에어플로우가 따로 구현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현이 되어 있는 에어플로에다가 스크립트 장만 올려놓는 거고요. 로그는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라고... 스트림으로 받는 거? 건... 네, 저희 시네시스 네. 통해서 받고 있고, 실시간으로 다파이어스 통해서 S3에 펼거지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그데이터나, 그리고 뭐 DB에, DB, DB,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서비스랑 분리되어 있는데, 그 서비스에 있는 DB들을 다 이제 스냅을 떠서, 일괄 배치 혹은 시간대별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지금은 뭐 올레디리까지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데이터 인프라 안에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뭐 마트화시킨다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사용 가능한 형태의 뭐 통계 테이블이든 뭐 저런 뭐 AB 테스트용 테이블이든 이것들을 처리하는 잡들은 뭐 에어플로우, EAMR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네시스에서 파이어호스까지 붙이셨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 에이. 아니요. 질문 많은 질문 거 질문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네. 네. 계속 와서 질문 많이. 근데 드네요. 이거는 뭐 한진 님이 설명. 아유, 파이어호스. 파이어 그제7 생각... 0대 사용하고 있하는것 어. 같은데. 죄셨어요 <웃음> 네. 붙였다고 <웃음> <부쳤, 웃음> 네. 네. 네. 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웃음> 실제 분석할 때는 저희가 막 DB를 띄워서 m 뭐 y s q l 나 오로라나 이런 걸 띄워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모두 S3에 모든 데이터들을 적장 그래 있고. 이것들을 그, 뭐, 아테나 테이블 앱북배더 어, 저희는 그냥 뭐 아테나를 직접 커리다 하든지 아니면 어, 뭐, 지피터 상에서 스파크 SQL이나 그쪽의 아테나 커넥터 어, 이용해서 조회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그재에서는 DW라고 불만한 게 없나요? 어, 현재 없습니다. 어, 데이터 레이크처럼? 네. 모두 레이크고 네. 뭐더 규모가 커지면 그런 데이터 웨어수도 구축을 해야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아가 마트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중간에 아. 이러시 마트가 이어네 그냥 에어스랑, 에어스랑, 마트가 에어스랑, 어, 어. 네, 그냥, 네. 그냥 뭐 그냥 심플한 그냥 제, 저만 쓰는 약간 마트 형식으로 저, 음. 저만 정리해서 쓰는 거고요. 음. 네. 그리고 저기 뭐, 뭐, 뭐냐 네. 바이오스에서 실제 떨궈질 때는 ETC로 되는 파티셔닝이 돼서 떨궈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추가 작업을 하냐면 뭐, 일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KST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로그데이터를 정제해서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분석가 분들은, 파이오요스에서 떨어지는 그 경로가 아니라, 이제, 한번 KST로, 그 이것저것 저희가 쓰기 편한 형태로, 스키마, 스키마를 정제한 형태 의 테이블을 몰라요. 조회하고 있는데, 스파크에서 시간 고쳐서 쓰면 네. 되더라고요. 방법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 네. 그런 식으로. 아테나에서도 시간 고쳐서 네. 쓸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테이블 중복까지는 아니어도, 파이오스에서 뭐, 정제된 테이블은 네. 사실 뭐, 1단계시간단위런 케이스로 변환해서 테이블을 적재하면 중복일 수가 있는 데이터가. 그런 거에 대한, 일단 S3가 싸고, 그리고 뭐, 뭐, 유동적이고, 뭐, 그런 가변적인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두려움 없이 다시 떨구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네 실제로, 뭐 돈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쪼, 정말 조금 더 나가는 건데, 더 나가더라도, 이제 쓰시 쪽에서 편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요거를. 네. 아, 네, 맞다. 사실 파이어스가람다 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제작도 간단하게는 음. 람다로 처리하실 수있어요다편하고 네. 다 쓰는 거죠 <웃음> 네. 그 각자 조직마다 이제 편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데 너무 파편화돼서 뭐 데이터 비용이 너무 과하게 난다든가 이런 걱정은 없으신가요? 아, 저희... 인스타에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걱정, 한것 같진 않아요. 아니, 아니, 네, 걱정하고, 네. 항상 이 아, 그런, 예, 네, 그니까 저, 분석가 분들은 어쨌든 활용 가능한 형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D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탄탄하게 해주되, 비용적인 부분도 챌린지를 가져가서 네, 하고 있어요. 에서 그렇죠, 아, 아, 근데, 예, 네. 일단은 쓰는 게 우선이고, 비용 절감은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죠. 그 네. 미션을 갖고 <웃음> 하고 있어요. 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혹은 아카이빙하는 것도 고려해서 다 하신 거죠? 정제하고 아카이빙. 네. 네, 나중에 이제 안 쓰는 데이터들은 음, 음, 음. 다 아카이빙하는 것도. 네, 네, 현재 뭐 데이터 그, 라이프 사이클까지 고려해서 막 아카이빙 네. 자동으로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되진 않고 있고 뭐 월이나 분기마다 그런 리소스 정리들 하는 형태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끼리는뭐 데이터 남아단 시간을 가짜 이주 <웃음> 아, 정도 오, 해, 오, 어, 어, 하는데 오.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S3 뭐글래시어에 아, 넣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맞출 수 있잖아요. 음. 네. 저희 는 이제 좀 많이 변화하는 회사다 보니까 음. 요구사항도 너무 많지고 없던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 데이터도 옛날 데이터도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음. 너무 많아서 <웃음> 그런 걸 약간 프로세서화 시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월 분기 정도의 리소스 관리 이이분들이 열심히 챌린지 걸어주고 있습니다 <웃음> 블루잡 대신 EMR 기반으로 이태의 작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용 쪽을 체크를 하지 못해서 많이 절감되나요? 비용 인데 일단 블로는 한진 님께서 찾아보시는데님 비용 적은 아니 아닙니다. 사닙니다 @웃음 애매한 희열을 피해서 현실감을 확하게네 이거 이거는 뭐 계산하면 해봐야죠 예계산기를 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은 보통 상시로 띄어놓고 쓰는 네.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어 뭐, 가끔씩 애독성을 한다 그러면 뭐굴로가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속 띄워 계속 어 작업이 돌아야 돌아, 된다 이러면 이해만이 그러니까, 더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 제 이야기로 EMR 잡에 뜨는 그런 이제 잡 머신을 저희는 AMR이 달리고 다 저희가 원하는 분석가 분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이제 맞춰서 띄워, EMR을 띄우는 형태고, 쓰고, 띄우고, 쓰고, 꺼지고, 이렇게 여러 네. 형태로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이제 분석 작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EMR로, e m a 로 상식 띄워주긴 하거든요. 근 그런 것들은 주피터 부브에 이제 여러 계정이 붙을 수가 있어서, 뭐 각자 개별로 다 EMR을 띄우는 게 아니라 큰, 인스턴스 막 인스턴스 되게... 네, 큰 인스턴스를 음... 하나 띄워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 개별로 띄우는 것 보다. 그 별론적으로 글로 비싸다라는 생각. <웃음> 글로 스팟성으로 쓰자. <웃음> 쓰자 뭐 이런 느낌이 좀전네요 글로도 에이... 아야게 나오면 좋겠네요. EMR도 장기 인스턴스로 사용되느냐, 단기 인스턴스, 단기 인스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비용 쪽은 좀. 느 네. 그래서 네. <웃음> 제가 막, 뭐. 막, 쓰고 있어요. 이런 <웃음> 네. 네. 한 예청한 다음에. 엔지니어한테는 제일 네. 좋은 점이고, 한지님은 코스트 드리븐을 하셨던 분이라, 여기 EMR 장기 네. 인스턴스로 네. 사용하냐, 단결수 사용에 따라서 차이가 네. 큰 걸로 알고 있습다요 아, e m r 라는게 결국은 비용 중에 일부분이 네. 시티 인스턴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턴스 RI로 구매하거나 네. 스파인스턴스면 할인할 수있다는 이런 거말씀하니다 네. 네. 네. 네. EML은 충분히 더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어요. 뭐, 스파인스턴스나 RI 있었을 요우도 있는데 굴루는 네. 네 저희도 주요 그뭐 j 피 p 는 EML 같은 경우는 네. 마스터는 이제 그건 꺼지면 안 되니까 마스터는 온디맨드로 뭐 하고 터슨 네. 네. 아니 그 슬레이브들은 스팟으로 뛴다던가, 그리고 뭐 에어플로우에 띄어지는 EMR 잡 같은 것들은 온디맨드가 아니라 다스파스로 아, 스팟.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활발하고 좋네요. 토크쇼 네. 같아도 되게 좋네요. 네네. 네. <웃음> 저희도 계속 사는 게또 오랜만이라서. AWS 토크쇼. <웃음> 두달 만인가요? 어, 혹시 또 질문 쓰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오늘 모임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끝났습니다. 저희는 발표현실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네. 저희 아까고 좀 들어주세요. 네. 아, 저희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 11월 5일 날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과,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뭐, 어, 세션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벤트 기간 동안 아마 이제 라이브 시청 같은 이제 번개 모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모임이 생겼을 때도 공지 드릴 거고 같이 뭐 영상 보면서 음. 또 저런 서비스를 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재네 그런 것도 있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네,